로네 아마 이거 로네랑 아마야 나무수빈캐츠 구독자 신은영님의 이야기입니다 18살 동생 야미를 21년 4월에 고양이별로 보내고 고양이를 구조하고 중성화 수술시켜 입양보내는 일을 하는 지인의 인보 봉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번 파양당한 두살 왕자와 8개월된 주주 임보를 하다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입양을 결심했어요. 아마 로네라는 이태리 명품 와인처럼 귀하게 살자는 의미로 신랑이 왕자는 아마로 주주는 로네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어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Number four.